널 캡틴이라 부르겠다면 그만큼 널 믿어라. 내가 바로 너의 캡틴이다. 선언쯤은 지켜내야 캡틴 샤크온 녀석들도 많이 철들었지 옛날엔 좀 어? <웃음> 해묵은 밀련만큼 무서운 것도 없더군 날 캡틴이라 부르겠다면 그만큼 날 믿어라 샤크온 녀석들도 많이 철들었지